그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묻지를 못했지만 집에 와서 아들에게 그 전에 계시는 간호선생님을왜안 계셨냐고 물어보니 학교의 재정상 간호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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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학교 교육의 시급한 문제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센서스에 참여합시다.